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업 이준 한가인, 신비주의 깼지만 줄어든 매력 한가인, 문명특급 주련 후 예능 캐로 부상 싱포골드, 그로싱 등 예능 주련 늘려가 돌 플러스와의 매력 잃고 공감 요정으로만 소비 아쉬워 싱포골드 시청률도 하락세, 시작은 파격이었다. 신비주의였던 배우 한가인의 돌 플러스와의 면모가 공개되며 새로운 예능 캐릭터의 탄생을 알린 것.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는 20년 동안 꼭꼭 숨겨왔던 비화들도 거침없이 불어내는 털털한 매력도 뽐냈다. 그러나 예능 출연을 늘려갈수록 한가인만의 매력을 잃어가는 모양새. 프로그램에 대한 화제성과 시청률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한가인이 신비주의를 벗은 건 지난 1월 문명특급이 시작이었다. 문명 특급은 영상에 앞서 한가인 편에 대해 시대를 잘못 타고난 도라이, 은은한 관계가 있다, 배꼽 행방불명 보장 등의 말로 재미를 예고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 차분하고 조용할 것 같았던 이미지와 달라 그는 털털하고 직설적이고 호탕한 모습으로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다.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시종일관 기억이 안아 난다고 하고 가짜 웃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물론 헤를 품은 달키스신을 회상하며 답답하네라는 솔직한 말로 폭소를 안겼다. 우리집 줌노에 대해서는 아기 키우다가 진 나올 뻔했다는 아줌마 리액션을 보이기도 진행자 제재가 한가인에게 눈에 관기가 서려있다. 고 하자 한가인은 돌 플러스 아이? 돌 아이 끼가 좀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숨기고 살았냐고 하지만 숨긴 적은 없다. 고 인정하며 폭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해당 영상은 공개 한달 만에 조회수 500만 이상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는 문명 특급 전체 동영상 중탑시반10에 주는 수치다. 이후 한가인은 SBS 서클하우스를 시작으로 남편 연정훈이 출연하는 KBS 1박 2일 게스트로 출연하며 숨겨왔던 입담을 드러냈다. 그는 서클하우스의서 연정훈과의 에피소드는 물론 주식 실패, 불행한 6년 시절, 불임설, 유산의 아픔까지 고백하며 방송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 이에 한가인은 본화 복귀도 잊은 채 예능에 박차를 가했다. SBS 신포고드 MBN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사생활, 이하 그로신 출연에 이어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JTBC 예능 손 없는 날의 먹로도 합류했다. 그러나 신비주의를 벗은 지 9개월 그의 털털하고 엉뚱한 매력은 없어지고 공감 여신이라는 콘셉트만 남았다. 대중이 원환건 문명 특급서 보여준 한가인의은은한 관계였지만 심포골드서 환가인은 합창 전문가도 아닌 매니저 실장이라는 모호한 역할로서 참가자들의 무대에 대한 소감만 전할 뿐이었다. 그로신도 마찬가지.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두아이의 엄마로서 공감하는 모습만 보일 뿐 예능적인 매력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신포고 때 시청률은 한가인 효과 없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로신도 1%대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예능에서 한가인의 매력은 얼굴이 아니다.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문명특급에서 보여줬던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